엄마, 음, 치카치카 치카 왜 해? 아엄마 해하지 마요. 대회 <목소리도> 뭐 하는 거야? 영어 단장님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잡아가세요 그랬어? 아냐아냐아냐 <웃음> 난 머리가 응. 조금 작고 예쁜데 안 예뻐 어? 무슨 소리야? <웃음> 아, 아니 얼굴이가 작아 얼굴이가 작아? 응 그리고 어디가 제일 예뻐? 대리는? 어디가? 얼굴이가? 응 얼굴이가 중에서 어디가 제일 이뻐? 꽃땡이? 응 꽃땡이가 제일 이뻐? 응 카네이션 가져왔잖아 어린이집에서 테리가 응 카네이션 왜 주는 줄 알아? 응 뭔데? 응. 또 주는 게 너무 예쁜데 응 저거 다이 거조개 어이 두 개가 나왔다 응어나 이거 어 꼬끄올랐어 맞는거야? 테리가? 응. 아 테리가 만든거구나 응, 이거 촬영에 써있어 응 근데 이거 생일 축하해 <웃음> 생일 축하해 아 생일 축하해 생일이야 누구? 음. 엄마 아빠 생일 엄마 아빠 생일이야? 응나 케이크 사줄게 엄마 아빠 거응 알았어 케이크 사주시고 어. 엄마는 응. 딸기하고 응. 엄마 딸기 케이크하고 응. 아빠는 음. 음.. <웃음> 핑크... 핑크 케이크. 아니야. 아빠는 거양고 케이크 할래? <웃음> 미쳤다. 엄마 엄마도 거양고 핑어 거양고. 케이하고 아, 아빠도 과량도 케이크 음. 둘다커플이야잖아아 그럼 커플해야 된다고? 응 나는 딸기 케이 언니는 음, 언니도 딸기 케이크 아 그래? 케이크 4개는 사야 되네? 응 꽃을 내 꽃을 맡고 있다 꽃을 맡고 있네 응 고마워 하나. 못 세워낼 것 같은데? 테리코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개미 개미에요? 응. 이 그림이 개미야? 응 왜? 더 칠하는구나. 응. 공도가 이거 예쁘잖아. 응. 공도는 핑크색이 좋아하네. 근데 핑크색이 별로 없는데? 아니, 여기 있다, 여기. 거기 조금 있는 거? 왕완 응. <웃음> 네, 소중한 분께 선물입니다. 깔끔하게 부탁드릴게요. 라고 써있네.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을 소중한 해줬대. 소중한 사람이나 어? 소중한 사람이라, 내가? 어, 혜리가. <웃음> 나는? 어? 혜리도? 우와, 너무 예쁘다. 나도 먹어보고 싶다, 지금. 잠깐만. 지금 탄사. 헐리야? 어? 어, 어. 지금 먹어볼 거야. 어.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우와. 음. 맛있네? 응? 다맛 신자 왔 맛있어? 다 오, 있어이겠습니다 와, 기승이다. 다 와, 기승이다. 와, 기이다이다 와, 기승니다우리이이 먹어야지 <웃음> 빈... 가자 아니 저더 올라가야 돼 한층 더. 한층 아니야? 한 층. 더. 오, 아니 어 내다 보셔오 와, <웃음> <웃음> 보셔. 아고 이게 뭐냐? <웃음> 여기 돈도 좀 있고. 돈 봉투. 음. 아유 <웃음> <웃음> 어, 이게 떡이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 떡은 따로 있어. 어디가? <웃음> 여기야 안먹너 먹어. <웃음> 아, 나 먹었어. 먹었어. 엄마한테 보관해. <웃음> 어? <웃음> 엄마 렇게 많이 줘. <웃음> 나 오늘 나. 엄 많은 거 제일 많아만 줘. 아. <진짜>. 오늘 어빠 이다. <웃음>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 <웃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그래지? 웃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꼽 이사이이 거야, 진짜. 와. <웃음> <웃음> 사랑해 유 라고 썼네? 사랑해 유 사랑해 유? 사랑해요, <웃음> 사랑해요. <웃음> 가족들이야 자 엄마 아빠 테리네? 테리 테리네 얘 테리 어 맞아 <웃음> 언니 오, 야 언니 고마워 너무 잘 만들었다 거미줄를 타고 올라갑니다 비가 오면 은 끊어집니다 헬림이 발짝 쏟아올면 거미줄을 타고 올라갑니다